그런 제게 연극을 시켜주시겠어요? 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좋아! 이프린님께 맡겨달라고! 엄청나게 즐거운 연극이 되게 도와줄게! 구원자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설마, 진짜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진짜 해결사 하셔도 되겠는데요? 솔직히 나도 놀랐어. 갑자기 아키가 같이 연극하자라고 하기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네만... 이렇게 본격적인 무대를 준비할 줄이야!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각본은 내가 맡기로 했다. 저는 무대 조명을 담당하겠습니다. 응응! 응. 전에 듣기로는 푸른 늑대와 동백꽃을 하고 싶다고 들었는데, 맞을까? 바로 주연배우부터 정할까 하는데... 좋아, 좋아! 다들 잘하고 있어! 이제 마지막 조작만 하면 되겠어! 그럼, 잠깐 휴식! 어! 구원자님! 여, 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습 보러 오신 거예요?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각본 푸른 늑대와 동백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맨스 소설이거든요 연극을 해볼 수 있다면 반드시 이 소설의 등장인물을 되어보고 싶었어요 구원자님 덕에 이렇게 소원을 하나 이루게 되었네요 이제 언제 정령석으로 돌아가도 여한이 없어요 물론, 엄청 잘하고 있지만요. 제 활약 꼭 기대해 주셔야 해요. 이런 얘기하기 되게 쑥스럽긴 한데요. 구원자님도 아시다시피 전 나름 요령이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키라면 뭐든지 잘할 거야! 라든가 아키한테 맡기면 되겠다! 라든가 주위로부터 나름대로 기대를 받는다고 해야 하나? 주변이 저한테 의지를 한달까 그런 일이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는 쪽이었어요 게다가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니까 좀... 독립적이라고 해야 할까? 스스로도 남을 잘 의지하지 못하는 성향인 건 자각하고 있거든요 남을 끌어들이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구원자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도 되나 엄청나게 고민했었는데 막상 구원자님이 절 챙겨주시는 게 엄청 기뻤어요 고마워요, 구원자님. 정말로요. <웃음> 뭐예요, 그거? 이럴 때는 저를 특별 취급한다고 해주셔야죠. 나름 지금 로맨스 소설 같은 전개 아니었나요? 헉! 다시 연습할 시간이다! 구원자님, 나중에 본방 꼭 보러 오셔야 해요! 이상으로 공연을 종료합니다! 강남 해결사 아 극단의 푸른 늑대와 동백꽃! 관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는 다른 작품도 해주세요! 재상연도 잊지 마시고요! 모두들 수고했소! 우리가 해냈소! 네... 모두 정말로 멋지셨습니다 그래 다들 고생 많았다 연극이 무사히 끝났어 모두와 하나가 되어 좋은 것을 만들어냈다는 성취감과 고향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친절한 이들의 도움으로 포기했던 꿈을 이루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기고 어쩌다가 아케나인을 지나가게 된 방랑자인 나를 그 누구도 의심하거나 내치지 않는다 내 비밀은 모른 채 내가 그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듯이 아케나인이 여기 정령들이 이런 분위기가 된건 구원자님 덕이겠지. 두렵다. 이 이상 행복해지는 것이 두렵다. 이 이상 구원자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내겐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이였다 <웃음> <웃음>